예, 벌써 한달반 넘게 코로나19 대처를 위해서 살신성인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할당된 마스크를 당분간 사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대단한 국민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역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얼어붙은 국민경제를 챙긴 것 역시 코로나19 대응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넘어서서 글로벌 경제 위축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서서 일용직, 프리랜서, 비정규직, 어르신 등이 겪는 어려움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챙겨야 하겠습니다. 홍콩의 경우에는 성인 1인당 160만원가량의 현금 지급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생소할 수는 있어도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뭐든지 열어놓고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추경이 하루속히 통과되고 바로 집행돼서 국민이 체감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를 보내면서 과연 우리 정치권은 탄핵 당시에 국민이 요구하셨던 말을 제대로 받들고 있는지를 되돌아봤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것은 비단 더불어민주당만의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미래통합당도 다시 한번 탄핵의 의미를 되새겨보았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3년이 되는 날인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 역할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이 컷오프되었습니다. 그에게 탄핵 오적의 꼬리표가 붙어있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탄핵 오적 모두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컷오프됐는데 거대양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나 소위 탄핵 오적의 불출마 또는 공천 배제를 보면서 이런 것은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돌아보는 모습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탄핵이라는 강을 제대로 건너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기만 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도 또 통합도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미래통합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의미를 되돌아보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